네, 안녕하세요. 범퍼포인트조정호입니다 어, 벌써 2020년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한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2020년도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리니스라는 어, 리눅스 취약점 검사 도구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발음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리니스 그냥 그대로 발음을 했습니다. 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리눅스 취약점 검사 도구예요 어,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로 된 도구인데 요 안에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패치, 예, 패치 관리나 아니면은 악성코드 스캐닝 같은 거 파일 무결성 검사 같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감사 그 다음에 뭐 설정에 예, 관련된 에러 예, 에러 같은 거나 이런 관련된 보안감사 설정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어, 칼리 같은 경우에 이제 리뉴스 도구름과 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2019년도 저는 첫 번째 버전으로 항상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3, 세 번째 버전하고 네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렇게 설치를 또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2019년도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리눅스라는 도구가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다양한 옵션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구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도구가 계속 기능적으로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눅스 우리가 2019년도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6.2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업데이트를 또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디티 시스템이라는 요 명령어가 실제 이제 리뉴스를 운영하기 위한, 어, 명령어이고, 요것을 명령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요칼리리눅스 안에 있는 이게 리뉴스 데비한 기반이잖아요. 그거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점검하지는 않을 거고요. 칼리눅스는 워낙 이제 또 이제 미흡하게 좀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이렇게 그우분트로 어, 리눅스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pt install 이란거 물론 이제 처음에는 apt 업데이트를 하셔 가지고 저장소로 업데이트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apt install 을 해서 리눅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 과정들이 진행을 될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라고 이렇게 아까와 칼리뉴스하고 똑같이 어, 실행을 하시면 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죠 자 보면은 아마 리눅스 어디트 시스템이란 것은 로컬입니다 로컬 스키티 스캔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트 시스템 리모트라고 하면은 요거는 리모트에 있는 어, 그 그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되어 있는 리모트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격으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 커 파일인데 요것도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나온 그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도커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도커 환경에 대해서도 이 도커 파일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본 설정과 그 다음 보안 설정에 대해서 이제 어, 점검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옵션 펜테스트 이 펜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돌리면은 얘는 보통 루트 권한으로 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스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루트 권한에 그런 점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펜테스틱 어떤 권한, 비인가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하고 둘이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킥이라고 있는 마이너스 큐인데 이건 큐무드입니다큐무드이고요 네, 그래서 일부 어 점검하는 항목들을 조금 일부, 어, 이렇게 최소화시켜가지고 하는, 예, 고로한, 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런 옵션을 가지고, 어,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udit system, 요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네,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더 진단을 하긴 했는데 어, 요걸 다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2.6.2 버전으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OS 정보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리포터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요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OS 정보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업데이트 스티트스요 상태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워딩이라고 뜨는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하나의 그 요약 페이지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어 저희 그 뭐냐 설치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 원인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어, 상세하게 먼저 나와요. 상세하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을, 어, 미리 보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나중에 나온 다음에, 어, 어떤 것들이 총괄적으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느 가이드를 보면은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비한 테스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분투 환경이에요. 네, 예, 우분투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데비한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예, 구조가 비슷하고요.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진 않은 예, 필수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는 목적으로 필수로 설치됐으면 하는 그런 거 소프트에 웨어 대해서 이렇게 어,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트하고 서비스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거의 다 나오는데 이제 패스워드 프로텍션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원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커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 업데이트 버전 같은 경우나 일부 커널에 관련해서 컨피귤이션 파일들이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메모리 정보, 그 다음에 유저 사용자 인증 관련된 정보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환경이 다르면은 좀 이제 디퍼런트라는 정보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가 아니면은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네, 살고 없고요. 그 다음에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이제 원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작을 시켜 놓고 하나씩 하나씩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되고요.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나 패키지 같은 거 이제 불필요한 포트 같은 것이 혹시나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 이렇게 취약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들.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별 그렇게 이상이 없는데 요거는 적어도 두개의어떠한 레인 서버들이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원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같은 경우나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어월에 대해서 설정이나 IP 테이블 관련된 커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파이어월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체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이어월을 설치그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서버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도 현재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아파치 서버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안티 디도스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웹 파일, 웹 어플리케이션 파일 우리가 WAF라고 하죠 웹 방화벽에 대해서는 어, 지금 현재 파그 찾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 다 테스트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설정이 설정에 관련된 것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일 아랫 부분을 보면은 이제 리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닝 다섯 개 정도의 어, 리소트가 이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데이트 버전이 아닌 걸로 하고요. 하고 이거는 나중에 업데이트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취약한거나 아니면 패스워드 설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MySQL 루트 패스워드들이 세팅도 잘돼 있지 않다. 제가 이제 현재 여기 MySQL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루트로 그냥 접속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냥 웹 서비스 테스트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개, 네, 41개 정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 세스틴 우리 제안은, 이 아니면 보안 가이드죠. 그래서 보안 가이드에서 위에 나왔던 것들, 위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쪽에 지금 이제 보안 가이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보시면서 이제 설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이 다 취약점이라고 분류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아, 요거에 대해서는 설정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업데이트하면 업데이트할 것들 그다음에 뭐 패스워드 설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최소한의 패스워드라 그그 설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로그인 설정을 할때 최소한의 패스워드 설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대 패스워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며칠 동안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할 것인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실무에서는 요거 도구들을 사용하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근데 요것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예, 통신기반시설에 의결을 해서 요것이 이제 가이드가 제일 좋고 조금 이게 타이트 하거든요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항목이요 그래서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이드 라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제목이 길어서요 어, 취약점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이드 일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업데이트 된 버전 최근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기에 맞게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런 설정 파일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린스를 바로 설치 린스를 바로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그런 컨설팅 업체에서 스크립트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작성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한 것이냐 취약 여부들, 그 다음에 어, 패치 여부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터뷰할 여부들. 이게 어, 이거를 자동으로 어, 스크립트에서 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인터뷰를 해서 요게 취약점인지 아닌지를 또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실무에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리넥스를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레이네스를 플러스로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찾지 못한 부분들, 이게 취약점 점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웹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포트, 그 다음에 어떤 계정 정보 설정이나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맞춰 있는 부분들이고요. 레이네스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이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이제 뭐 패치를 한다거나 취약점이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 여부들을 더 이제 판단을 할때 리니스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가지고요. 어, 실제 이 시스템에 대한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들을 어떻게 강화시킬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백도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악성코드나 그런 것들 여부들 일단 무결성 검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